안녕하세요. 밤TV 밤의 눈꽃입니다. 예, 일단 오늘 GTA5 그 실험 할 건데요. 어, 현재 이 차는 브릭게이트. 이번에 새로 나온 군용, 군용차 중에 하나에요. 인터넷 보시면은, 이게 군용차가 있습니다. 예, 그죠 이거의 성능을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러, 예, 한번 슈퍼 카고밥. 대형 화물 트럭을 들수 있는지 카고밥이 이제 끌고, 최대 창공 피트까지 올라갈 겁니다. 힘내세요, 카고밥! 근데 문제가 지금 카고밥이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예. 예, 슈퍼카고밥입니다, 슈퍼카고밥. 현재. 자. 세, 최고, 최고상국 못, 못 가나요? 못가.. 어, 안 올라가지는 의식이 것 같은데. 위시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높게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높게. 아, 지금, 지금 어, 많이. 좀, 넓은 데로 가서. 예, 카고밥이 많이 불쌍한 상황인데, 예. <웃음>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웃음> 네. 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이거 카고밥 두개 연결해 갖고 못하나? 두개 연결은 <웃음> 절대 못합니다. <웃음> 차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터질거예요 아마 날아가다가 아. 네. 카고밥이 터질거예요 부딪혀서 음. 최대 이게 아마 이제 대형 CEO CEO 그거에 쓰는 수 있는데 한번, 한번 최대한 올려볼게요 최대한 한번 올려보고 한번 떨구겠습니다. 어우 올라가긴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거... 것 같은데 형님 근데? 아니아니 아니. 그 자리에요 그 자리 금필 <웃음> 피... 지상이라도 도로 말고 그냥 아무 지상이라도 자 한번 일단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아, 피... 일단 상고비트가 은행위까지는 아닌데 혹시 은행위 옥상까지 가나요? 이거? 아니 이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일단 어떻게 올라가지? 말힘들나보네자 일단은 러면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3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어이 올라갈 거테리도 안올라 요 실험 실험합니다 <웃음> 3 높은대로 가야되는데 무조 예? 무조건 높은대로 이게 진짜 운전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오늘 저기 최경이 언제 언제 더 타셨어요? <웃음> 아, 무섭다 무서워 진짜 와 뭐야 귀신이야 귀신. <웃음> 오안 보일 상황이 지금. 떨굴 준비 됐는데 이게. 한번 해볼까요 카운터? 형님 해주실래요? 지금 낮아요 너무 이거 들어올릴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그 보시면 아시니 이 정도 높이 갖고는 뭐 실험... 뭐 이게 조차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언더브레이크? 아 언더 언더 언더테이크 <웃음> 형님 무섭게 생겼대요. 치기 <웃음> 형님. 아, 네, 이렇게 선하게 생긴 이선한 이 <웃음> 눈빛을 보고도 어떻게... 전혀전차 전차로... 전차로... 전차로... 전 3초 잠깐만요 어떻게든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능해요 이게? 안될차 같은데 와 미세하게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야. 현재 현재 지역은 로스도스 국제공항입니다. 어, 올라가는 거, 어 느껴지나 느껴져. 올라가긴 올라가 계신게 와. 올라가는 거 같아요. 어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이게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안 올라가는 거였어. 진짜 완전 히 미세하게 조종해야돼러니까 와,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고, 이쪽에서. 네, 느껴집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요, 상황이. 아우, 손가락 아. 아파. <웃음> 아. 야, 소리 내지 마요. <웃음> 아, 진짜 손가락 아파요. 이거 진짜 한번 봐봐요. 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 야, 히트라 웨이스터 뒤에 무섭게, 씨. 아니 히드라 밑에서 받쳐줄래? 위로 올려볼래 한 번? 가능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안돼 그럼 안돼 히드라 안 터질 것 같은데 아니 터지마요 <웃음> 안돼 안된다 안 된다.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 좀만 미세하게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터지고 아아 아, 아, 터진대 터진 폭발 한 번은 버틴다 그랬나 이거? 에아 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많이 올라가셨는데 근데? 신기한게? 자! 형님! 한 이정도에서 좀 이따 떨어보죠 네, 아니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와 인내심 <웃음> 역시, 와, 좋아, 좋아. 좋았어. <웃음> 이 역시 강하죠 좋아좋아 좋았어 이정도로는 안됩니다 좋았어 차부야 옆에있지마라 불안하다 어, 느낌이 안좋아 옆에있으면 안돼 좀만 떨어져 어, 느낌이 싸늘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피트 대충 보시면은 네 이정도 피트 올라가있습니다 많이 올라온거 같은데 와 그래도 많이 올라다 진짜 와개신기 뒤에 있는 저 빌딩만큼 올라왔어 지금 아우 이손구라가보다 진짜. <웃음> 그오번 5번, 5번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죠 형님 그렇죠. 네. 자 이제는 내려 될 시간이 아닌가요 형님 이 정도면 그래,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당 당하다고. 조금 더. 왜요? 더. 조금 더 올려? 왜냐면 상시간 지금 6분이 지났어요. <웃음> 아마 유튜 유튜 보시는 분들 아마 앞으로도 아, 앞으로 대강 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그럼 그럼 카운트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실험하겠습니다. 브리케이트, 과연, 상공에서, 상공 상궁 지몇 비트인지 나와 있나요? 혹시 이거? 아직 안나와있요네요 아, 아쉽게도 안 나와있구요. 아, 그러면, 제가 브리케이트, 과연 공중에서 견디시는지 떨궜을 때, 낙하 데미지 받는지 안, 받는지 봐보겠습니다. 3, 2, 1, 발사! 갑시다! <웃음> 우와우! <웃음> 우 우! 우, 우 정면으로 한번 떨궈, 어볼게요 <웃음> 우와! <웃음> 예, 일단은 견뎠네요. 예. 많이 견딘 것 같습니다. 어.. 괜찮네요. 예, 지금 보니까 멸종한데 분명 정면으로 박았죠 형님? 근데 되게 멸종한 모습이죠? 예, 상당히 확실히 한번 내려보시죠 형님 진짜 그럼 2차 테스트 2차 테스트는 뭐냐면은 전폭으로 한번 붙여놓고 터트려 볼게요. 전폭 하나입니다. 자, 3 2 1 <웃음> 예, 전폭에는 졸라 약합니다. 예, 한 방이 <웃음> 터지네요. 예 여러분들 이로써 브리게이트 내구도 예 의견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